흐르뜨리고 작아지면서 어 잘했다. 어, 다음은 세인이 칠게 없어서 체르니스 30번 한번더 할까? 또요? 아, 지겨운데. 음, 그래도 다져놓으면 좋으니까. 네. 네. 음. 안녕하세요. 어, 비키 왔니? 음. 네. 자, 해볼까? 열번 연습하세요. <웃음> 피아노 치기 싫은데 엄마 자꾸 피아노가 기본이라 그러는 피아노가 왜기본이냐 <웃음> <웃음> 두번 그었어요 아 뭐야 박세인 네 한번 와보세요 어머니 네 애랑 한번 와보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네 선생님 선생님 <웃음> 오비키가요 왜 그러니? 오비키가 한번 쳤는데 두번 그었어요 네 어머니 네꼭 한번 와보세요 네 기초부터 다져놔야 다음부터 올라가기가 쉽거든요 베이스를 잘쌓아야돼 지금 시기에 네. 아. 아 박쌤 진짜 확 그냥 야 내가 선생님한테 달렸어넌 이제 죽었다 치. 그럼 누가 무서워 할줄 알고? 그리고 나두번한 거거든 두번 치고 한 번에 그은 거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시비 걸지 마라 흥. 거짓말 거짓말 아니고 진짜 드럽게 못 치네. 어, 난 못쳐. 야, 너는 피아노를 1 년이나 다녔는데 여덟 살도 치는 고양이 춤을 아직도 못 치냐? 아니, 십이골즈 말고 너할거 하라고. 아, 난 체르니 치러 가야겠다. 체르니 사. 아, 쌤 진짜 시, 손가락 좀 이거 친다고 아주 무시하네. 아, 짜증 나. 해봐라 내가 아주 그냥 아우 아우 오비키 네 연습 제대로하자 네 비키야 너 음감은 좋은데 선생님이 음쳐볼 테니까 너가 맞춰볼래 네 봐봐 이게 도레미파 소리야 눈 감고 이음 모니 음, 미역 그래 잘하네 그럼 이거는 소리역 음, 음, 그래 세이나 맞아 어 그럼 둘이 대결하는 거야 대결이요 음 맞추기 대결 좋죠 상대가 너무 쉽네 아우 진짜 저거 너무 죄송합니다. 문제가 쉽지 않을 걸. 이번엔 선생님이 두개의 음을 누를 거야. 두 개. 어렵다. 음. 자, 그럼 시작한다. 세인이래 오비키. 둘다뒤 돌고. <웃음> 오키님들도 맞춰 보세요. 지금 뭐니? 음... 아... 하? 정답? 하, 시! 세인이 정답! 나이스! 아, 주워먹워먹는 주워 것도 실력이야. 웃기고 했네. 주워먹는 게 주워먹는 거지 무슨 실력이야. 방금 이 문제에 맞추신 오키님들 몇 분이나 계시려나? 맞추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 생각엔 5천명 넘는다. 그렇게 아무나 다 쉽게 맞추는 거 아니야. 너 우리 오키님들 무시하냐? 자자자 싸우지들 자, 자, <웃음> 말고 다음 문제. <웃음> 와 어렵다. 정답? 어 세인이? <웃음> 렛업? <렛락>? 아 쉽게? 땡! <웃음> 네. 저요 저요 저요 정답! 저! 어 비키? 레? 시! 어, 한번 듣고 바맞추추네쥬주어먹는 것도 실력이다! 자, 마지막 문제. 이번엔 음세 개를 누를 거야. 레? 네. 도리미파솔라시 중에 세음이거 선생님 검은거 안 누르셨죠? <웃음> 선생님 검은건반 안 눌렀어? 음... 정답? i n 응! 세인이 정답! 뭐니? n 파라 정답 <웃음> 세 가지 중 하나도 안 나왔다. 어? 그렇게 들렸는데? 오나 a 나나나나 n g a m 이 n 이 y Mopara? Tangi Tonga, Sega 레, 비, 시! 귀키, 정답! 와! 이겼다이게 아, 뭐야! 내가 맞춘 거에서 정답 빼면 4개 남는데 무조건 맞추지! 야! 내가 이겼어 어쨌든! 아! 짜증나! 내가 이겼다 이거! 야거 맞추기 대 성공!